사이외인좀 맞춰 줘. 나 채 소떡. 이제 나온 풀날. 음. 음식을 드셔가지고 소떡 소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아 어, 이건 진짜 맛있네요. 좀 작아가지고 먹기도 편하고. 떡볶이가 소세지를 품었습니다. 어케 피었습니다. 저희 만개. 했이웃으면 떨어질 것같아가지고웃드네요드나 코드나 코드나 코드나 코드나 코드나 코드나 코드나 나 코드나 코드만 코드나 코 아좋다 응. 응. 좋아 꼬리가 한쪽만 올라가시면 될 오케이, 오케이. 응. 오케이 굿끿짓하게 되게니 거칠게 나타났습니다 뽀뽀 자고 아, 아. 처음이네 저도 하고 찍으면서 이렇게 넣어본 거 처음인데 느낌이 사뭇 다르네요 o k 틴좀한 번만 주세요 네어 아, 오케이! 어, 기분 좋다 짐이 자아났네요 엄청난 짐한손 돌려주세요 한손 돌려주세요 꽉한번 자를게요 오케이 노블레스 화보 촬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 제가 노블레스 화보 촬영하면서 여기까지 시도하지 않았었고 뭔가 색다른 경험이었는데요. 룩부터 시작을 해서, 스타일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, 정말 처음 시계 보는 스타일이어서, 걱정도 많았었고, 설렘도 있었는데, 다행히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저의 꾸준함, 도정적인 이런 열정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,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, 앞으로 나올 오브에서 화보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안녕!